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, 뭐 요단식으로 굉장히 소동. 네, 굉장히 소동적이에요. 그러지 뭐, 어떻게 되냐? 닫아야 되냐? 출발 출발하는 음 들어보세요. 네, 요단식으로. 자, 내릴 때 어떻게 되느냐? 이런 식으로. 또 어떻게 되지또 닫아야되요 네번이 필요하죠 아 저리서 사람 지나가네 예고리아터 마크가 있네요 저는 여기 8도 10분 예. 7도 말고 8도 10분 갑니다 퇴권도네요 죄송합니다 아 여러분 백과고 보충수업 하는데네요 어? 태권로. 죄송합니다 여주에서 아 여기 여주입니다 요즘 쌀찍매장 위험하니까 이렇게 다 철조망으로 딱 쳐가지고 저렇게 <웃음> 계산하네요 그래서 깐비오를 만나가지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원래 60인데 75까지 암환전의 모든 것을 보여드립니다 이런데 안에서 이런데 안에서 저렇게 돈을 세고 원래 1달러 60인데 75에 해줍니다 네, 토탈적으로 200불 바꾸면 약 6만원 정도 이대로 봅니다 깜비오에서 조론조론 저런, 암환전 저런. 암, 암 환전 깜비오에서 바꾸세요 위험하지 불리면 네. 박스로 들어가는 겁니다. 아, 사주. 아, 사주. 아, 다들 신기하나 이거. 요즘에 교통사고 어교통사고 그 a sebenarnya ini a d r 회사 l n d 네 예, 오늘 저희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서점 엘 아테네 아테네오 음. 갑니다 아테네오 네 여기서 지금 걸어서 한 15분? 한 20분 안걸리기 때문에 예, 지금 걸어서 갑니다 저희는 일단 보여드릴게요 렛츠 게리돌라 네 예, 원래 나가서 오프닝 멘트 칠려고 하는데 지금 안에서 찍는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지 아세요? 여기는 너무 위험해요, 치안이. 아는 사람 명이서 돌아다니다가 두 명이 핸드폰 들렸답니다. 한 명은 가방을 들리고 한 명은 버스에서 이렇게 있는데 내릴 때 핸드폰 을 낙하치고 내렸대요. 네, 불가하입니다 그래서, 그, 그래서 뭐안 끊을 거예요, 최대한 카메라를 가서 딱 보여주고 딱 그냥 끕니다. 그런 식으로 레트 게리 조심. 다겠습니다. 조심하세요. 조심하셔야 됩니다. 속이 맛있네요 오지게 경찰은 짝을 이루어 아르헨디나 경찰은 꼭 이렇게 남녀 짝을 이루어서 돌아다닙니다 예 도착을 했습니다 에일 음. 알테네요 뭐 오페라하우스 같은 거를 서점으로 개조를 해서 만든 거라고 하는데 내부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런, 이런 분위기인데 제가 번 가볼게요 지금 3층이 왔는데 3층에서 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어, 어, 어. 이런 느낌이네요 아 4층은 음 불을 껐네 여기가 제일 높겠네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맞지때호라공원멍을 못했던 거구나 여러분 이제 제가 이게 그 사진이랑 영상에서 본 것보다는 크지는 않아요 실제로는 예.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되게 커버이네 여기 음. 음. 반대쪽 모습입니다 여기 뭐 커피도 한잔하면 서이 안에서 다들 이제 쉬고 있네요 아 예, 지금 여기 식당 들어왔오데데 카페 들어왔는데 이게 아이스크림, 물가 아이스크림.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 아이스 the rice, the rice, the r 0 c e t 0그 정도면 e the 그 i c e 이 h e r 이 c e 이 h e r i c 이 the rice, the rice, the rice, t h 아있는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맛있다시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